시작할게요 시작합시다 아이고야 제발 <웃음> 제발 제발 어? 이코네 네? 어? 이코네 아, 예? 이코 사장님 예 카스 카스 신입 무수님이냐아왜내 밑에 하루라는 경감이 있어요 아니요 어, 아니야 기차 아, 줄 서는 건가요? 어? 하루 경찰이 카스 경찰의 선임이네 가가지고일좀 배우게 <웃음> <웃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웃음> 우리 두명 있다 여기 세명 있을 수도 있어요 <웃음> <디돌기> 우리 사진 <웃음> 찍자 아그럴까 사진 찍자고요? 우리 사진 찍자 자, 여기 어디서, 어디서 찍게요? 같은 옷이어서 사진 찍자 그러 아, 경찰관들끼리? 경찰서 갑시다 경찰서 갑시다 네. <웃음> <웃음>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카스님 나 브라운 자여러분 여기 사진 좀 찍을게요 두분가 계세요 빛나님 비켜줄래요? <웃음> 나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수사를 해줄거야 기다려 오지마 오지마 문데 얘가 네 괜찮은데서 수사를 받아아트리플키라고싶어 쏠고싶다 아니 아 쏠고싶다 찍었어요? 쏠고싶다 네 아까 찍었습니다 <웃음> 아야딱 <웃음> 경찰관 그거네 <웃음> 아, 그쵸 <웃음> 어?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봤어요 봤어요? 어? 봤어요? 벤드 탔는데? 나노린이 <웃음> 벤드 어? 탔는데? 어? <웃음> 나 잠깐만 <나> 이크님 <웃음> 잠깐만 따로따로 음. 따로 얘기 좀 해요. 하루님 기계우 혹시? 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 여기 사람 너무 뭐, 많아요. 시, 둘이 얘기하고 싶은데? 셋이 <웃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웃음> <몇시 웃음> <돼>. 이건 넷신데요 <웃음> <몇시 웃음> 얘기 안 할래 뭐, 그냥. 뭔데요 뭔데요 뭔데요 뭔데요. 할 <웃음> 나도 할말니 어. 있는데. 썰고 아, 아, 싶다. 썰고 <웃음> <써 웃음> 싶어. 근데 썰면은 들켜가지고. 둘이서 <웃음> 썰면 안 돼. 제 양조장에서 창고 내려가는 길이구요 양조장에서 창고 내려가는 길이요 어.. 키로미님이 제 몸발치에서 제가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떨구.. 새우강주세원님저 왜요? 저요?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키로미님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키로미님이 양조장에서 창고 쪽으로 내려가고 지 계셨고 시체로 되어있는데 새우강주세원님이 그 지나갔거든요? 주변에 좀 있었는데요 동차스 앞에 길? 어 근데 표정이 되게 무죄의 표정인데? <웃음> 그냥 저 소신투표 하겠습니다 태옥깡님 말씀 하려고 그셨던거같아데 저는 아닙니다 충분히 들은 거아니 근데 잠깐만 새옥깡님 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죠? 소신투표라고 래어요 소신투표는 했어요 소신투표란 소신 이름에 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웃음> 저거짓말데 <웃음> <웃음> 그래? 도도새 아니야? <웃음> 어? 아이고 어? 달렸다 어 근데 반론을 안, 하, 안 해가지고 도도새 아니야? 아니네? 성급이? 아 어. 아야 진짜 성급이었구나? 어 님이 뭐 하고 있으니까 감살짝 암 아. 별리 개9 <웃음> 0래피 님이 슬쩍 듣고 간거같로 썰어, 썰어. 썰어. 달동님 킬쿨 있으니까 써세요. 어 이렇게구나? 어어 저거 저거 뭐야? 군님 어. 자 오두막 안에 가둬놨거든요. 시체가 오두막 안에 하나, 두, 셋, 네 개가 있고 나머지 오두막에 넣어놨으니 오리들 넣어놨습니다 오두막 안에. 으, 왜요? 무슨 일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갇혀있을때 그, 그 은행 오른쪽 벽에 바깥쪽 벽에 달뚝님이 계셨고 그 달뚝님 발밑에 시체가 있었어요 근 달뚝님 옆에 또 다른 분이 밑에 오두막 쪽으로 내려가는 걸 봤거든요 그 내려가는 사람이 빈나님 같은데 저보던인데요빈단님 보도에 안 계십니다 제가 보도에 제가 있어요 보도 위에 두그 문에서 더 찡겼는데요 음.. 아닌네 더 달아주면 돼요 시체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썬 거예요? 왜냐면 도도새가 시체 위에 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서 있었어요. 썬건못 서, 봤는데 네, 서 있긴 했어요 근데 시체에 서 있었으면 도도새일 수도 있잖아 그 옆에 별똥님이 별똥님 옆에 다른 분이 계셨어요 그... 어, 근데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옆에 누가 있었으면 은 같이 그 시체를 지키지 않았을까? 근데 한 명은 서 있고 한 명은 딴데 갔다? 그... 한 명은 못 보고 지나가고 그쵸? 한 명은 도도새일 수도 있는데 리라는 얘기 아 아니 근데 두 명이면은 시체가 두 개가 나와야지 왜냐면 한 명은 거기 지키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스이 줘요 암살자가 속겠지 최소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껀띠고 이렇만해놨띠가네개 혹시 건띠 하신분? 달동이 직업이 뭐예요? 카슨 혹시 킬직이에요? 혹시 거의 킬직? 혹시 거의 킬직? 혹시 거의 킬직 있어? 거의 킬직? 본인은 거의 킬리기다. 이코님, 레키님 인사도 못했습니다. 레키님 인사 나하고 싶었는데 인사도 못했어요. 미션에 걸려있어가지고 킬해야 되거든요. 아킬거3초인데지자 음. <웃음> 위치는 공장에 공장 그 거리 밑에 있요 거기로 이코님이랑 같이 가셨는데 누구랑요? 지금 그 렉칸님 시체가 발견됐잖아요 거기서 레키님이요 그 네네 렉키님 시체인데요 저희 그 경찰서에 갔다가 다들 뿌리 흩어졌잖아요 그때 이쿤님 거의 칼즈 없어? 이러면서 그쪽 방향으로 갔거든요 공예네레키님이 아마 그 혹시 거기가 네네. 창고 위에 십자가 곳인가요? 공장 그 가는 그 길목이요 거기서 누구누구 있었죠? 어... 나노리님도 같이 있지 않나? 아닌가? 저 이따가 갈동님이 찾으신 거 같아서 이가셨 저랑 대서로 바로 올라갔거든요. 경찰서에 같이 문에 닫혀 있었는데. 어, 그러면은 어? 이거 봐.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근데 얘는 누구 쏘셨어요 궁금하죠? 그러니까요. 누구 썼는지. <웃음> 우리가 아까 첫 라운드 때나돌이 아자님이 벤트에 숨었었거든요 한번 <웃음> 맞아요 그래가지고 기계공으로 샀습니다 비둘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